어 반갑습니다.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무산역에 지금 산여 왔어요 참 멀다. 우리 오늘 네, 어디, 어디 가요? 친구 집에 친구 집에 주 타주 망 집에 주에뭐하러가요 파티, 파티하러, 바베큐 파티. 바베큐 파티 가면. 여기 파주 맘 집에 놀러 왔어요. 주말마다 여기 오신대요. 아! 원래는 여기서 고기를 구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와서 금방 해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안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상추도 있고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 뭔지. 아까 다 땄어요 저녁에 고기에서 먹으려고 <웃음> 지금 많이 없네 집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주인이 유아를 하셔서 그림이 많아요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금 거실이요 어, 지금 음. 막 음. 나이게 밤장아찌는 처음 본다 아 그건 스님이 해주셨어 음. 종교가 뭐야 스님이 해주셨 저는 없어요? 엄마는 불교예요 음. 그래서 저희는 다 절에서 네. 사9구제다 하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저희는 절회를 받어요 네. 그리고 주지 스님이쿠가 만들어 계신 거야 음. 음. 이게 지금 제일 세고 이게 제일 뭐야 내가 <목소리> 핵싱급 받은 애가 이거든 근데 이를 깎으려면 중간에 어떻게 되지? 뭐? 어떻게? 뒤에서? 어. 이거 빼나 어떻게? 뒤도서 이거 하고선 반드시 어. 이걸 합돼야 돼 다섯 개 부딪히는 거 여러분 아, 아, 너무 아,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 자주 봬요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시네요 아, 아직 3시연만 우리 초대한 거 같아 아, 아, 아. <웃음> 제가 누구한테 나왔겠어요? 누구 자리 있어요? <웃음> 이두 분의 딸이지? 이 음. 딸이었어요? 음, 음, 저는 많이는 못 먹어요 이두어요 행복이 엄마좀지 아우! 에나 없어 나안테 없어 어머 이거 고들리야 음. 에이 가위로다출다도네 아, 이거 이게 뭐예요? 이거? <웃음> <웃음> 영어로 하너 영어로 하무영어로금 아, 너무, 너무! 영어, 아, 아, 너무! 아, 너무! 아, 너 아, 너무! 아, 너 <웃음> 못 u 다 <laughs> stop. <laughs> <laughs>